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효소반응에 대한 효소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여기에 효소반응 저해 관련해서 경쟁적 저해 역할을 하는 효소 반응은 어떤 특수, 특색을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좀 하시고 가신다면은 에, 좋겠습니다. <목소리> 교재 5장입니다 교재 5장에 음. 아, 효소가 무엇이냐 효소가 효소가 우리가 효소라는 것이 무엇이 무엇든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작용기전 영어로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이 되느냐 그리고 효소가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효소활성을 저해한다면 반응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효소활성을 또 조절할 수 있는 조절부위가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생명체에는 이와 같이 모든 우리가 효소효소 효소 그러는데 다른 말로 반응을 총매하는 반응총매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총매를 하느냐 보시다시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화학 반응을 촉제시킵니다 역으로 화학 반응을 촉진이 아니고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도 존재하겠지요. 그건 촉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반응이 이렇게 점차 진행이 될 때에 자, 자유 에너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자, 자유에너지가 여기가 좌측이 지금 출발물질, substrate 약자 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발물질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반응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최종 생성물이 P 표시되어 있는데 product입니다. 최종 생성물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아니면 중간체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보시면은, 자, 출발 물질의 자유에너지와 전이 상태, 이 꼭대기에, 꼭대기까지의 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에너지. 자, 이걸 다른 말로, 활성화 에너지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는 효소가 없다면 이렇게 높은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가 있다면 이와 같이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는데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떤 터널을 하나 만들어서 쉽게 이렇게 도달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효소라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줌으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 자, 이 역할을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촉매 활성이 있는 일부 RNA 또는 리버자임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대부분의 효소는 대부분의 효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단백질만으로 효소 역할을 할수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플러스 더 필요한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뭐가 더 필요한지는 뒤에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효소 반응을, 자,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의 영향을 효소의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가지 인자들이 반응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중에 대개 보시면 은 이와 같이 기질농도 다시 말해서 반응물의 농도가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웃음> 반응이 많이 일,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기질 농도가 처음 없을 처음 시작은 0일 때는 초기 속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질농도가 조금씩 증가되면 은 이렇게 반응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가 더 이상의 기질농도를 높여 주더라도 반응속도는 거의 최대 속도에 도달해 버리는 이런 기질농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이 기질 농도 기질 농도 그다음 또 온도가 되게 증가하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필요한데 문, 문제는 최적 온도가 존재를 합니다. 자, 최적 온도 무조건 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건 빨라지는 건 아니다. 왜 최적 온도가 필요하냐? 앞쪽에 우리가 효소가 주 메이저 부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백질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단백질 변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최대 속도가 나타난다. 기질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데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속도 v 맥시 x 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에 나오는 것이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부분 이외에 이와 같이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이 금속이온들이 필요합니다. 예로서, 우리가 미네랄 필요한 부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자, 왜? 철 2가 3가가 철이온이 필요합니다. 어야 시토크롬 산화효소라든지 카탈라제 과산화효소 이런 것들이 효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이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구리도 필요합니다 아연도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망간, 포타슘, 소디움, 몰리브데놈, 세레늄 자, 세레늄, 글루타치온